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3월 8일 이슈 테마 체크해볼게요. 오전장에는 미디어, 리튬, 2차전지 관련주가 주도하는 흐름이었고 오후장에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었네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당일 누적 기준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미래나노텍, SM레몬 순으로 순위에 올랐네요. 3월 8일 특징주는 리튬, 2차전지, 미디어, 저출생, 로봇, 제약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리튬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로 쓰이는 리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다가 이란이 세계 2위 규모의 리튬 매장지를 발견했다는 소식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경동 인베스트 상한가 마감했고 소니드, 엔투텍, 미래 나노텍, 강원 에너지 외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네요 소니드는 지난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캐나다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리사이클리코 배터리 머티리얼즈가 탄산 리튬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3월 중순경 리사이클리코 관계자들이 내 안에서 국내 상용화 설비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 등 최종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g n 원에너지는 지난 1월에 남미 리튬 트라이앵글의 염호 관권 인수를 위한 인수의향서를 접수했는데요. 이 염호는 전세계 리튬의 65%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엔투텍이 g n 원에너지 지분 23%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부각되면서 어제와 오늘 강하게 상승 나왔습니다. 강원에너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일한 국영 석유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점과 리튬 가공업 중인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했고 세노텍은 리튬 등 광물 세라믹비드 독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정부의 2차전지 전기차 신사업 규제 완화 소식과 삼성 SDI가 GM과 합작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는 소식에 계속해서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2차전지 관련주로 레몬 상한가 마감했고 BK홀딩스 미래나노텍, 코이즈, 에코프로 외에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네요. 레몬이 개발한 전해질 지지체를 삽입한 전고체 배터리가 일반 지지체를 포함한 전고체 배터리보다 수명이 최대 약 8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제와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코이즈도 2차전지 양극재, 첨가제 양산을 위한 공장을 건립한다는 소식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 나왔네요. 2차전지 관련주 코스모 화학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입니다. 추세 유지하면서 오늘 신고가 찍었네요. 다음 미디어 관련주입니다. 최근 매각 이슈가 있었던 YTN 강세에 함께 강세가 나왔습니다. IMBC, 한국경제TV, 디지털조선 함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음 저출생 관련주입니다. 저출생 대책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3월 중순에 윤 대통령이 직접 저출생 관련 회의를 주재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오늘은 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4년간 약 2,1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서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 미혼 청년의 75.3%가 결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중 출산 의향은 63.3%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들로 꿈비, 메디앙스, 캐리소프트, 테라젠 이텍스, 비스토스 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추천주, 꿈비 최근 저출생 이슈 때마다 크게 상승 나왔었고 오늘도 역시 가장 크게 상승해 주었네요 정고 돌파 후 박스 돌파하면서 기존 75% 상승해서 추가 상승 신고가네요 정고 돌파, 박스 돌파, 역돌초 타점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테라젠 이텍스는 난임 지원 확대 소식에 자회사인 테라젠 지놈 케어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이상이 없는 정상 배아를 선별한 후에 이식해서 착상 및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비스토스는 산부인과 관련 진단용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오늘부터 10일까지 2023 스마트공장 자동화산업전이 열린다고 하네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국내외 500여개 기업이 참여해서 공장 자동화 부품부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인공지능까지 최신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로봇 시장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사업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로봇, 보핏과 LG전자의 조리용 로봇, 티봇의 출시가 관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들로 미래 나노텍, 로봇스타 유일로보틱스 외 로봇 관련주들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은 제약 관련주 개발 강세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바이오 유럽 스프링 행사에 참석해서 다국적 제약사와 정보 공유 및 판권 계약을 위한 미팅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최근 계속 상승했습니다. 오레고 봄합은 미국에서 6조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하네요. 2020년 10월에 글로벌 임상 3상을 시작했고 빠르면 2분기 중 중간 결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기법상 25,000원까지 간다고 했고 추세 타면서 25,000원 초과 상승 나왔습니다. 오늘 고가 29,700원이네요. 카나리아 바이오 역시 월봉 역돌초 흐름입니다. 복습하세요. 고바이오랩은 자회사인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위바이옴의 제품이 완판 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어제와 오늘 상승 나왔습니다. i q 큐아는 치매를 치료하는 도네 폐질 성분의 패치제, 도네리온 패치를 타이완과 태국에 기술 수출했다는 기존 뉴스가 오늘 또 재부각되었네요.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 경영 복귀 소식으로 최근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로노이는 파트너사의 아토피,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일상시험에서 긍정적인 탑라인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에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자회사 두 곳이 합병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올릭스는 9일까지 일본에서 진행되는 학회에 참석해서 탈모치료제의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고 하네요. 올릭스의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되면 세계 최초로 임상에 진입한 RNA 기반 탈모치료제가 된다고 하네요. 에이프릴바이오는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융합단백질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에 어제와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가 융합단백질 발굴 플랫폼을 보유해 관련 후보물질을 직접 발굴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염증부터 암까지 폭넓은 질환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융합단백질 신약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하네요. 에이프릴 바이오 작년 10월부터 반복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정혜원 추천 주고요 작년 10월에는 역돌초 추천, 최근에는 박스로 추천했습니다 박스 매매는 박스 하단에서 매수하고 박스 상단에서 매도하는 기법으로 반복 매매 또는 박스 돌파가 나올 때까지 보유하는 기법입니다 초보분들도 대응하기가 쉬운 기법이니까 박스 흐름 잘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에이프릴 바이오 박스 매매를 했다면 최근 박스 하단에서 매수한 기준으로는 최대 35% 상승이네요. 차트 박스 흐름이 너무 예쁩니다. 돌파까지 시원하게 나와준 아주 예쁜 종목이네요. 라파스가 여드름 치료용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다음 달에 미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적용한 여드름 패치를 발판으로 오랜 영업 적자를 벗어날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해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점도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파스 과거 무료 추천주이고 아주 큰 상승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로도 재추천에서 수익이 나왔고 22년 6월 이후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3만원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개별 강세 종목들 을 보고 마무리할게요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인 혼다가 2030년까지 총 400억 달러 약 52조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혼다는 소니와 전기차 개발 합작 투자 추진한 바가 있고, 과거에 소니 납품사와 흡수합병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승이 나왔네요. G2 파워는 한 수원이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3월 8일 장중 특징주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